강아지들은 오랜 시간 인간들과 함께 살아오며 다른 동물에게 느낄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인간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누군가는 강아지도 한남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워온 사람이라면 강아지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강아지와 관련된 게임 속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숨겨놓은 자신의 반려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게임 안에서 재해석한 장면까지 대작 게임 안에 어떤 슬픈 장면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타이탄폴 시리즈의 개발사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배틀그라운드의 대항마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게임 안에서도 강아지와 관련된 슬픈 사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킹스캐년 시장지역 한쪽 구석에 뜬금없이 놓여져 있는 베개 위로 검은색 강아지 인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인형 옆으로 강아지와 사람들의 사진이 찍혀있는 액자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에이펙스 레전드의 개발자인 제임스 맥코드가 만들어 놓은 장소였는데요 그는 킹스캐년 맵을 제작하던 당시 자신의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강아지를 추모하기 위해 이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추모를 위한 장소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신이 아끼던 맵에 강아지와 관련된 추억들을 남기고 싶어 이런 이스터에그들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해외 개발사들은 국내 개발사들과 달리 이런 요소들을 게임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일한 동료를 배려해 이런 추모의 장소를 만들게 해준 디렉터 및 개발자의 마인드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아지의 충성심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비 오는 날 쓰러진 할머니 곁에 머물며 할머니를 죽음에서 구한 강아지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아지들은 주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도망가지 않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마치독스라는 게임에서도 이런 강아지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독스는 오픈월드 장르의 게임으로 자유도 높은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요. 정말 사소하지만 도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을 죽이게 되면 반려견이 도망가지 않고 주인 곁에 머무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을 쳤던 유저들은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했고 사소한 연출이지만 개발자들이 강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크라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게임은 호프 카운티라는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사이비 종교단체와의 대립을 메인 스토리로 다루고 있는 게임으로 해당 종교를 믿지 않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습격을 받아 처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치의 섬 외곽지역에 있는 한 집에서 광신도들에게 살해당한 두 남성의 시신과 그 옆으로 주인을 잃고 슬퍼하는 강아지도 볼수 있었는데요 죽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잘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무척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홀아웃 76에서도 앞의 장면들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동쪽 마이어 지역에 위치한 절벽 위로 올라가면 나란히 죽은 부부의 유골이 보이고 그곳을 쓸쓸히 지키고 있는 한 마리의 강아지를 볼수 있었는데요. 강아지는 이미 오랜 기간 그곳을 지켜서인지 많이 아이였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유골 옆으로 밥그릇과 목줄을 볼수 있었는데요.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 세상을 떠난 부부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아웃 뉴베가스는 폴아웃 2의 정신적인 계승작으로 핵전쟁 이후 생존한 집단 간의 갈등을 보여줬는데요 이 게임에서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슬픈 이스터에그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터널러들이 서식하는 나락의 동굴을 탐험하다 보면 시모어라는 강아지 모양의 화석 하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물건은 퓨처라마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강아지를 의미했습니다 프라이와 시모어가 등장했던 이 애니메이션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에피소드로 유명했었는데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떠돌이게 시모호를 주워서 키운 프라이가 갑자기 미래로 가버렸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모호는 프라이의 손길을 잊지 못한 채 그가 일하던 피자집 앞에서 평생을 쓸쓸히 기다리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모호는 화석이 되었고 미래로 갔던 프라이가 화석을 찾게 되면서 그제서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프라이는 시모호가 자신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슬퍼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퓨처라마의 최고의 에피소드로 개발자들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잊지 못한 듯 했는데요 이 작은 이스터에그를 통해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인 해외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10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강아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아지들의 행동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쉽게 할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영화 또는 게임에 녹여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해주기도 했었는데요. GTA에서 앞에 설명한 이야기와 비슷한 장면을 볼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시 한쪽 구석에 있는 묘지에 가면 사람이 아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익숙하다는 듯이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이름 모를 비석 앞에 얌전히 앉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 비석은 이미 세상을 떠난 주인의 비석이었고 강아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어오며 주인 곁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유저들은 천진난만 하지만 진지한 모습의 강아지를 보고 대견스러워 보이면서도 쓸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GTA를 개발한 락스타게임즈는 자신들의 다른 게임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레드데드 리뎀션 시리즈에서도 이런 강아지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지역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를 찾아가면 비석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볼수 있는데요. 떠나간 주인의 비석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묘지에서는 노세한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의 비석 앞에 위태롭게 앉아 슬퍼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관리도 안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잃은 강아지의 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